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특이한 기능이 있는 시계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와디즈에서 펀딩이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고요 2월 말까지 펀딩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여기 넘버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00에 001번이거든요 300에 0 0 1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뒤에 넘버링이 있는데 각 디자인별로 300개씩 있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하게 가질 수 있다는 라거 시계인데도 그리고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계줄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 보통 이게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인데 시계줄을 교체할 때는 여기 뭐 축이 있는데 이거를 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번거롭죠? 시계줄도 비싼 편이고요 시계줄 교체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시계를 쓰다보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시계 산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1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더라고요 땀도 차고 이러니까 냄새도 좀 되게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안 차고 있는데 이 시계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네, 시계줄 교체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시계 자체만 보면은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여기서 교체하고 싶은 줄을 꺼내서 불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잠가주시기만 하면 시계줄 교체가 이렇게 쉽게 됩니다. 펀딩에서는 실버가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삼각형과 사각형, 그리고 로즈골드가 삼각형과 사각형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로즈골드는 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시계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시계줄 네 가지만, 네 가지 종류만 시계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뭐 시계 디자인도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 시계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당연히 방수가 됩니다 시계인데 방수가 안되면 안되겠죠 네, 손 씻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생활 방수 정도는 되고요 40년 된막 국내 시계 장인 분이 만든셨다고 들었습니다 품질은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1년간 AS는 무상으로 그 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새 패션 용품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계 하나를 사놓고 줄을 여러 개 구매하시면 를 바로 교체가 되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디자인으로 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스타일이어도 이런 식으로 시계를 다양하게 스타일링 할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